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 의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은 어 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도에서 위치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생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창 지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은 약 30%는 육지 그리고 70%는 바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딛고 사는 곳은 육지인데 바다보다 비중이 훨씬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는 육지이고 70%는 바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30%의 육지를 어, 대륙별로 이름을 붙여 놓아서 구분하기 쉽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먼저 육지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대륙으로 구분합니다. 유라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대륙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라시아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 조금 크게 쓸게요. 유럽이라는 대륙에 아시아라는 대륙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바로 유라시아입니다. 왜 유럽과 아시아를 따로 말하지 않고 붙여서 굳이 유라시아라는 이름을 만들었을까요? 이따가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겠지만 유럽과 아시아는 하나의 큰 대륙 안에 속해 있어요.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과 아시아를 붙여서 유라시아라고 부른다 하는 이야기 우리 지구의 대륙은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유라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대륙으로 구분한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 지구의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도 각각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3대양 삼 대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계의 큰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북극해, 남극해로 해서 총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자세한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일단 우리가 먼저 배웠던 그 대륙 이름 중에 유라시아라고 있지요. 지금 보시면 이 갓, 갓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쪽 북은 여기까지 주로 이제 러시아 지역까지를 통상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쪽 중앙 아메리카부터 아시아부터 여기까지를 아시아 그래서 유라시아라고 부르더라 하는 이야기 우리나라의 위치는 그럼 어느 대륙에 속해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 작아서 잘안 보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확대해봤을 때 여기 요만큼이 바로 우리나라의 지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나라가 바로 일본이 있죠.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붙어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이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도 여러 개의 이름을 붙여 두었었지요. 그중첫 번째가 태평양입니다. 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바다가 바로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이라는 뜻은 가장 넓은 바다. 라는 뜻입니다. 가장 넓은 바다라는 뜻의 태평양이 아메리카와 유라시아 대륙 가운데를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대서양과 인도양이 있습니다. 대, 어, 대략적으로 지구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여행하거나 할때전부다 일단은 지도를 통해 그 지역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요즘은 주로 휴대폰을 이용해서 지도를 보기 때문에 예전 같은 지도책은 잘 보지 않는 추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도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도라는 것, 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표면의 여러 가지 지리적 현상을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 평면에 나타낸 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중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의 밑줄을 쳐보세요라고 한다면 여기 저, 저 같으면 이 지리적 현상을 약속된 기호로 나타낸다. 그리고 평면에 그리더라. 여기에다가 저는 밑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도를 파 지도를 보는 목적 자체가 지리적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기호로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입체적으로 그 구성 3차원적으로 나타나 있는 지리 정보를 1차원인 평면에 나타내는 것이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지도만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전부 수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지도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라는 것을 읽을 때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축척, 그리고 두 번째는 방위, 그리고 세 번째는 기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보니까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 줄여서 나타낸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정한 비율로 지도상에 줄여서 나타낸 것을 바로 축척이라고 합니다. 뭐 100m를 1cm로 그렸다 혹은 1km를 1cm로 줄여서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축척은 지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방위입니다. 방위. 방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방위는 지도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방위 표시가 없을 때, 방위가 없을 경우 위쪽이 북쪽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도에서 이런 기호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숫자 4처럼 생긴 이러한 기호. 이것이 바로 지도에서 방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방위 표시가 특별하게 없을 경우에는 위쪽이 북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북쪽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는 당연히 남쪽이 되겠고요. 이쪽이 동쪽 그리고 이쪽이 여기가 쪽 서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도 어 방위 표시만 있다면 어느 쪽을 북쪽으로 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본적인 표시가 바로 방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기호입니다. 기호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에 나타나는 각종 현상을 지도상에 간단하게 나타내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우리끼리 약속을 해둔 거예요. 지도에다가 여기는 학교 여기는 병원, 뭐 여기는 뭐, 뭐 교량, 다리. 그러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쓰지 않아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 여기는 어디구나라고 우리끼리 다 합의를 한 겁니다. 지도에서 가끔 이런 표시 보셨을 거예요. 이런 표시. 이렇게 되면 지도상에 요거는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교회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절이고 이렇게 표시된 것은 교량,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것들, 이거는 병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 지역을 직접 가보지 않고 또 여기는 학교다 혹은 절이다. 이렇게 한글로 써두지 않아도 이 그림만 있으면 아 여기 어딘가에 가면 학교가 있네 여기는 절이 있나봐 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걸 바로 기호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읽을 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축척 그리고 방위 그리고 기호 이세 가지를 모른다면 지도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리 정보를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은 그 내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륙과 바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도라는 것의 원리, 지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